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쿄 여행 간 묵었던 나인하우스 신축쿠 캡슐을 리뷰할까 합니다 이 캡슐 호텔은 1층에서 8층 로비까지 그리고 8층 로비에서 남성 혹은 여성용 엘리베이터를 다시 탑승해서 캡슐까지 가게 되어있더라고요 정면에 보이는 곳이 캡슐 입구 그리고 우측으로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지급해준 카드키를 들고 라커에 인식해주면 문이 열리게 되어있더라구요 생각보다 정말 아늑하죠? 진짜 쾌적하고 아늑했습니다 이 가방은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수건과 잠옷, 그리고 치약과 칫솔, 숙소용 슬리퍼가 담겨 있었습니다. 캡슐 안에는 캡슐 내 조명을 조절해주는 조절기와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콘센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멀티탭을 들고 오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비 호스텔에 비해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로비에서 뷰도 되게 좋아서 거기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